오락이 네그 네.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네. 해주는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 선생님, 그러면 그첫 문장이 약간 그건 거예요? 오락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 어떤 고군부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준다 그런 건가요? 음... 네. 아, 네네. 첫 문장이 그런 거고. 네. 음, 근데 4번은. 네. 네. 음, 무슨, 요즘에 좀 고퀄리티의 영화를 만드는데. 네. 특정한 영화들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거는 그오락을 통해서 현실에서 네.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거랑 네. 관련이 없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 문제를 풀 때는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 두달만에 1등한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